빨리 끝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이거 전진을 못하고 있으니. 에이 강아 못 먹었어? 블래스틱 진짜 불편하다 한중 4분 한중 4분 아 이씨 껐다 키는 동안 진짜먹혔어아나 진짜, 아, 진짜 씨 진창에 부상병 다 막아놨는데 아 돌겄네 진짜 아 이거 왔다갔다 하는 것도 씨 내가 1군 2군을 다쓸수 있어 장안, 장고 바로, 바로, 옮겨야겠다 왔어 왔어 왔어 먹자. 자마자 바로 내가 안 어디서 개짓거리를 하니? 진군, 누군냐안 오냐? 4분, 4분? 4분이면, 한 중부터 막아도 되겠구만. 3으로 해야 되는데 1, 2로 가고 2번이 어우잘 어, 됐네. 아, 역시 제가 이 6, 왜 나한테 쳐먹었어 아, 2, 3, 2, 3, 3로 가서 아, 졌어 씨. 3, 시간 들었어? 친구, 친군친친친 록스 진짜 아 움직임이 답답하다 번성 아이 새끼들 번성? 번성 몇분 남은거야? 막 들어오니까 보기도 힘드네 아 14분 충분해 상룡이 새끼부터 죽이자 안되겠다 한놈 죽이래 한 놈부터 확실, 한놈 한놈 확실히, 한놈한놈 확실히 죽여야지, 다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뒤졌어, 너는. 내가 씨땅봐 버리고도 너는 죽인다. 자, 이것도 버릴까? 빨리 죽여야겠는데. 이거 공격을 하니까. 난 모르 겠어. 나속 은, 아 이거 진짜 안좋 은데. 배트콩이 짱깨한테 붙었어, 아니지, 그렇게 막,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지. 됐어, 두 마리씩. 시간만 끌면 되니까 그리고 번성 번성 막아라 아나 여기다가 말뚝 박아놨네 내가 여기 재방사 총동원해서라도 뚫는다 여기는 아 진창이 언제가냐고? 얘왜 행군가속을 안써? 니네 동맹국이 강하긴 니네 동맹국 죽어 아 근데 얘가 행군가속을 안쓰니까 씨 내가 치기도 애매하고 이거야 한방다 필요없고 항상 필요 한번만 빨리 죽여야돼 부풍 그래 이 두개 죽이면 오, 그래 일단 배트콩들한테 마을을 좀 주지 어게 그래, 딱 하는 짓이 배트콩이었어 뒤통.. 뒤통수를.. 싸우고 있는데 뒤통수를 쳐 또딱 많은 애들을 치고 적은 우리를 쳐 이쪽은 다줘 2대3이 되는거고 아니 진창 행군가속 좀 써라 이 멍청아 진짜 아씨 내가 진창 아 진짜 진창 저거 페이크 같은데? 아니, 내가 가야겠다 아 이거 저거 저거 뭐야 뭐. 나의 제방... 하필이면 제방사야 아, 이거 대극사잖아. 이거 호표기고. 가운데. 충분 지금 이런 거딱 신나게 먹을 때, 먹, 먹는 것도 중요한데, 한놈한명 빨리 끝낼 생각을 해야지. 계속 소모전으로 가면 불리한데. 막았어. 또 막아라. 또 막아라. 한명또 막아라. 한명또 보내주고. 계속 긴장해. 아니 여기다 공격을 안했구나 아 이거 소 너무 신경 쓰이는데 이거 이에다 싸게 먹히지 아이 잘못하면 두번 썼을 수도 있겠다 이 새끼 살아남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구만. 영안, 영안만 막으면 돼. 영안. 14분. 이 새끼가 진창을 빨리 안혀가지고아 괜히 시간 끄는 바람에. 행군가서 오지게 아끼네. 아이름 뺏기면은 아 진짜 다 새끼야 됐어. 이 친구는 한테땅다 뺏겨도 돼영 영원 는 지켜야돼, 영 영원. 는 아직 시간 충분구는 동맹국들에게 구는이다이 연합을 이 연합을 이서도지이으면 지켰으면 는데아는이 아, 사분이름겠분 안되겠다 <웃음> 번성 4분 번성 맞고 1억 막으면 되겠다 어우 못막았어 호저한테 저재갈량이 그냥 녹았나보네 아씨 와나 진짜 저거 뚫었어야 되는데 아 돌겠네 영한 1분 아저 진짜 아. 이거 맞고 후방 다 폭격해야겠다. 이쪽 다 폭격. 한중한중한중한중한중 10분 한 중, 한 중. 한 기는 다 먹어라 그래 아이 여기저기 다 맞기 힘들어 이제 땅두개 남았어. 네 개나 남았어. 하나, 둘, 셋, 하나, 어디 있어? 하나, 둘, 셋, 세인데 하나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이씨, 어디 있는지를 볼알 수가 없네. 세인데 그 땅이 어떻게 세 개야 네 개야? 아 여기 안쪽에 있어. 이씨 기다려라. 파고 들어가 주마. 성도. 아 그럼 뒤쪽 다 버려야겠네. 지금 이걸 막을 때가 아니네. 하지만 잘 해줘야지 아 회피 불타기 여기는 막을 거고, 여기는 막을 거고, 뚫고 들어가서 마무리 져주지. 하니에 이렇게 생활이 여긴 어차피 놔둬도 얘가 먹겠네 이건 놔두고 아, 너 더럽게 귀찮게 하네, 이 새끼, 진짜. 그래서 핸드폰으로 해야 돼 뒷쪽은 준다 아허저가 저렇게 치는구나 아씨 아, 허자가 자기야 아. 아, 살피만 안 무난히 이기겠구만 아 새끼 왜이렇게 저항이 심해 기다려라 네 친구한테 죽어주마 안뜨냐아안야나아안니나게이 돼. 나도 안 돼. 뜨냐. 나도 안 돼. 아, 아, 다, 다 먹어. 번성 아이씨 번성은 병력이 많다 번성 번성 10분 번성은 좀더한 해는 못 막을 것 같으니까 한정적 일본